2019년 2월 20일 감성카드 사랑 그리고 행복을 기다리며 금일 감성카드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모습 너를 만났던 순간부터 나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요 많고 많은 사람 그 중에 너를 선택했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 단순히 너의 목소리만 듣고 싶었어 잊을 수가 없어 어제까지만 부정했던 너 너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있어 한가지로만 움직였던 나의 모습 손으로 너의 손을 잡아주고 눈으로 너의 얼굴을 바라보고 온몸이 너에게만 향하고 있어 너만 보면 용기가 가득했어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두려워 달콤한 너의 목소리가 응원이 되었어 내일은 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오늘의 생각 사랑이 차갑게 느껴질 때 당신이 따뜻하게 마음을 알아갔으면 해. 무엇보다 용기가 부족하면서도 나의 모습을 잊지 않고 가까운 것부터 찾는 서로에 대한 장점을 찾아보세요.